so <shrug> 핫 вас 그럴 땐3곳 i t s 다 기사님 저희 몇 시쯤에 도착해요 차안 가는 차 아닙니다. 어거리면 어떡하지? <웃음> 뭐예요? 카페라떼요 카페라떼? 나는 초코라떼 오늘은 너무 많이 앉아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골반 앞쪽에 허벅지 근육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준비물은 좀 눌러! <웃음> 저는 인생 필라테스 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타트이 강사입니다. <웃음> <웃음> 한국 건강 관리역 <웃음> 운영차로 무한 반복 중. <웃음> <웃음> 까 <웃음> 안녕하세요. 요 이렇게 약간 살짝 들어가는요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 간. 저는 인생 필라테스 무어 터스희 강사입니다. <웃음> 오늘은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허리가 뻐근하고 운입니다 <웃음> 웃으면서 아 오, 웃으면 <웃음> 발음이 안돼 나는 <드나>. 아 그래요? 그럼 <웃음> 음, 때려 <웃음> 아이버네 <목소리> 하나, 둘, 셋네 무거운 조각을 뭐 해볼게요 해서 동작을 알려. 요 가서 안 아, 네. 또 처음부터 네. 다시 한번 갈게요 감독님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만족스러웠니? 잘 못해가지고 아니, <목소리> 잘하어요뭐먹까 <목소리> 아, 냉면 마 먹고 다 양이 많네 맛있어? 국물 마셔볼까? 지금 당점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 아 내가? 어. 아니야. 네, 내가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장점을 되게... 장점을 많이 봐준다고 사람들. 어, 장점을 어떤 사람이 가지 가능성이나 어. 장점, 가능성.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볼볼려 노력하지. 그래서 개성 되게 이렇게 성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생각도 깊게 보고.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기회도 많이 지나. 어, 그러니까 저한테 저 뭐, 어, 이런 것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아. 얘기도. 그, 이런저런 일이 아니었었는데 아. 할수 있는 거고 이러잖아요. 그게 되게 흥, 흥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다는 거야? 거야? <웃음> 지금 고백하는 거야? <웃음> 나는 호기심이 싶어. 많아서 그래.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디까지 뭔가 할수 있는 것도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어디까지 뭔가를 할수 있느냐 이것도 관심이 많아. 예요 yeah.